안녕하세요. 하늘광 아뜰리에 강사 신정숙입니다. 오늘은 어, 점토를 이용해서 도자기를 만드는데요. 자연의 모습을 형상을 닮은 부엉이나 양 이렇게 재미있는 동물 모양의 화분을 만들어 볼 겁니다. 오늘 만들 도자기의 구성품을 살펴보면 둥근 점토가 있고요. 쇼판, 종이판, 물통, 종이컵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러한 도구가 필요한데 우선 이 둥근 점투를 가지고 3등분을 우선 해주세요 하나는 큰 등분 그리고 이렇게 등분을 나눠 봤어요 자, 한 덩어리를 둥글게 먼저 만들어주세요 자, 이걸로 화분의 바닥판을 만들겁니다 속파기를 이렇게 할거예요이 두께는 새끼 손가락 위 두께 정도로 일정하게 두께를 맞춰 주셔야 하는데요. 자 이렇게 바닥에 어느 정도 속파기를 하면 안정감 있게 내려놓습니다. 이 속파기 크기는 이 종이컵이 하나 이렇게 쏙 들어갈 정도로. 그래서 3등분에는 또 다른 점투를 가지고 콜링을 말아 쌓아 올릴 거예요 이렇게 말 때는 힘을 최대한 빼고 일정한 힘을 주어서 길게 말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말았더니 내 손가락 의에 엄지손가락 두께가 되었네요. 너무 얇지 않게 주의를 해서 말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첫 번째 칸을 이렇게 둥글게 말아서 붙였습니다. 자, 한 칸을 붙이고, 다시 한 칸을 올려서 충분히 붙인 다음에 다시 한 칸을 올릴 거예요. 이렇게 남아 있는 점토로 다시 길게 쭉쭉 일정하게 두께를 맞춘 후에 다시 한번 쿨링을 말아. 한번 붙여주고요. 이렇게 남는 부분 떼어주세요. 그 다음에 일정하게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흙을 바로 밑에까지 끄집어 내려주세요. 할때 주의사항은 이 두께를 일정하게 가져주기 위해서 일정하게 끌어내리는 게 중요하고요. 자, 흙이 두툼하게 쌓아올린 부분을 꾹꾹 눌러서 형태가 나올 수 있게끔 잘 다져줍니다. 이렇게 두 칸을 쌓은 다음에는 두께를 일정하게 잘 꾹꾹 눌러서 모양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자, 이 위에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거친 부분은 물을 살짝 사용해가지고 두벼져도 괜찮아요. 자, 어느 정도 만져지면 종이컵을 이렇게 뺍니다. 뺐더니 이런 모양이 나왔네요. 요 안에도 줄이 있다 보니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안에 있는 선들을 다 흙을 끄집어내려서 부겨주세요 중요한 건 너무 힘을 많이 줘서 흙이 너무 밀려가지고 형태가 일그러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돼요. 자, 내네 손가락을 다 집어넣고, 꾹꾹꾹꾹 꼭꼭 눌러서 이렇게 잡아 빼 올리듯 그러면 화분이 커지겠죠? 이 정도 형태가 남은 것 같아요. 안에도 조금 더 물로 다듬어주고요. 이때 주의할 부분은 물을 너무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 가마에 굳게 됐을 때 갈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을 적당히 이 점토가 굳지 않을 정도로 물을 발라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일정한 두께를 두고 잘 매만진 다음에 너무 거칠지 않게 물로 잘구벼서 완성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부엉이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앞에 이렇게 크기가 일정한 공을 만들어 놨죠. 그리고 아주 작은 공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더 작은 공두 개를 더 만들어 볼게요. 이거는 눈동자예요. 콩알만하네요. 콩알만하게 두 개를 만든 다음에 자, 눈이에요. 이거는 수리수리 부엉이의 추렁추렁한 눈동자입니다. 두 개가 일정한 가 한번 비교해 봐야 되죠. 어, 이게 조금 작아요. 이렇게 둔 다음에, 얘도 납작하게 눌렀어요. 납작하게 누른 다음에, 부리부리, 부리를 만들 거예요. 자, 물방울 모양으로 해서, 이것도 납작하게 누른 다음에, 자, 눈, 수리만 빠졌죠? 수리는 길게 말아줘야 돼요. 자, 많은데, 아까처럼 코를 말듯, 길쭉하게 하고 난 다음에 끝에만 살짝 더 빼주면 돼요. 그리고 수리가 너무 끼니까 잘라내야겠죠? 이렇게. 또 일정한 크기를 맞춰서, 이렇게. 잘라놓습니다 다시 물을 충분히 국물로 만들어준 다음에 붙여요. 꾹꾹 눌러서 붙이고 다시 국물을 충분히 여러 번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붙여요. 그리고 부리도 네, 여러분은 훨씬 더 멋쟁이 부엉이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자, 눈동자도 이렇게 눈알이 좀 모아질 수 있도록 적당한 위치에 떨어지지 않도록 잘꾹 눌러서 붙인 다음에 자, 수리도 붙여줘야겠죠. 자, 수리는 눈을 살짝 올려볼까요? 자 반대쪽도 물을 반드시 묻혀서 흙물을 많이 부벼가지고 붙일수록 잘 붙어있어요. 자 저는 볼 수가 없네요. 수리 한번 볼까요? 자 멋진 형태로 너무 빼올리게 되면 굽는 과정에서 부러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적당히 내려서 적당히 내려서 붙여주는 게 좋은데, 안 보이죠? 자, 이렇게. 조금 낀 거는 살짝 떼볼게요. 그래서, 이런 부엉이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눈동자를 조금 더 디테일 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쿵 눌러주니, 자, 이렇게 부엉이가 완성이 되었네요. 어, 이렇게 완성되어진 화분은 공방으로 가져와서 요 다리도 붙여줄 거고요. 안에 구멍도 뚫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까지만 완성을 해주면 됩니다. 자, 여러분 어땠나요? 부엉이 만들기 혹은 여러 친구들이 어, 다양한 개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고양이도 만들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양이 됐을 수도 있고 자, 여러분들이 만드는 건 자유일 수 있는데 내가 어, 특별히 어, 자신감 있게 만들어 볼수 있는 것들이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는 이 수리부엉이도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다 보니까 그대로 따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멋지게 만들어진 우리 친구들이 수리부엉이와 다양한 음, 동물, 화분들을 이후에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수고 많았습니다